안녕하세요. 임재아 동행입니다. 오늘은 능력에 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처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증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과 기적과 표징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셨다. 그리고서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더러운 령들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가 친히 많은 권능을 행하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 있으라 고라시나 화 있으라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진 능력들이 두로와 실온에서 행하여졌다면 너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하데스까지 낮아지리라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으리라 너에게 행하여진 능력들을 소돔에서 행하여졌다면 소돔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예수께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주셨다 이는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사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그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무엇이며 그의 손으로 행하여지는 이 권능들은 무엇인가 대원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하셨다.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쳐 주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이 명으로만 분별되므로 그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명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슬피 울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대적의 모든 능력을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렀다 하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 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그것을 팔고는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어 그들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게 하였기 때문이다. 스대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기적과 표징을 행하고 그들은 지혜와 성령을 덧입고 말하는 스대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백성이 애굽땅에서나그네로 머물 때에 그들을 높이셨으며 그의 높이 드신 팔로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주를 일으키셨고 장차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나는 궁핍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출도 알며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 대처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그의 큰 능력의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있는 그의 오른편에 앉히시며 이 시대뿐 아니라 장차올 시대에서도 그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유를 그의 발 아래 두시며 교회를 위하여 그의 만유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의 충만함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종이 되었으니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나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심이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노니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령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령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내가 주를 위하여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라. 반역하고 무모하며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니 너는 이런 사람들을 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협잡꾼들은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더 악해질 것이나 너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것에 계속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하게 유용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지탱하신다.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높이 계신 지존자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는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이름을 상속받으셨으므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며 하나님도 표징과 이적과 여러 기사로서 그리고 그의 뜻대로 나누어주신 성령의 은사로서 그것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함과 앞으로 올 세대들의 능력들을 맛본 후에 저버린 자들은 다시 회복시켜 회개에 이르도록 할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공공연히 그를 모욕하였기 때문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쓸모없으므로 저주받을 날이 가까우니 마지막에는 불태워지게 되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에 관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계시되도록 준비된 그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이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의 위엄을 목격한 자들이었다. 육신의 타락한 정욕에 빠진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특히 그러하시다. 이 사람들은 뻔뻔하고 오만불손하여 영광스러운 이들을 서슴없이 모욕한다. 반면에 천사들은 그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더 클지라도 주 앞에서 비방하는 언사로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세가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람이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자가 내던졌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여 어느 누구도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크나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능력에 관한 말씀 불멍은 총세 편이에요. 다음번에도 능력에 관한 말씀 불멍을 한번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재생 목록에 말씀 불멍... 그 말씀만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들으시길 바랄게요. 키워드 단어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